스팀. 스팀? 그 아. 아, 준비. 뭐야, 이거, 이 재밌어 보이는데? 뒤게 아니. 아! 엄마 있고. 그래. 아 아니. 이 당근아. 뭐라고? 아, 잼스트론이야 이렇게 심한 말을. 잼스트론이 하고 싶. 잠깐만, 스팀도 있나? 스팀에 관계하세요 크레인을 조절하지 않고 스팀에 대관람차를 조절하세요 대관람차를 세번 타고 회전하세요 스팀에 사다리를 부수세요 아 어렵네 도중까지내기다 여기도 아니면 어, 그 가야... 아니면 내가 뒤에 밟아줄게 누가 오, 가라 그렇고 뭐해 <웃음> 아, 아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을 으스러뜨릴 거다. 이렇게 <놀라> 올라가자. <놀라> <놀라> <놀라> 당근이다, 나라. 이 꼴등, 덕구는 밟아주고. 잠깐만, 좀더 어이없게 뒤졌는데. <놀라> 덕구 내가 밟아줄게. 아, 일어났다. 출발해봐. <놀라> 으악, 나 밟지 말고. 올라가, <놀라> 어렵다잉. <놀라> 내가 날라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실패했다. 중간에 뭐, 가, 가라, 가라. 어, 내가,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니, 내가? 가라, 어. 가 오케이. 왔잖아, 왔잖아.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여기, 여기 왔잖아. 넌 나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올라올 거면 싸워서 이기고 올라와라. <웃음> 벽 잡기 많지. <많치. 웃음> 덕구 슬리. 덕구 떨어져 그냥 덕구 그냥 떨어져라. 아, 싫다. 아, 이놈을 보낼 수 없다. <웃음> 그놈, 그놈 어차피 내가 보낼 거야 다시 그쪽으로. 나, 나안 잡고 있는데. 나, 나 진짜 안 잡고 있어. 완전 꿨는데 덕궁 안, 안 떨어진다 어, 덕궁아 와라 빨리 저 놈을 잡아야 잡아야 한다 한다? 오케이 okay, 내가 잡아줄테 덕궁 먼저 출근 이 가라 잡고 있을게 아니 니도움따임 네 필요 없다와유 어, 덕궁 왔다 니도 가라 오호 드디어 어 자야 잠깐만 야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거 옆으로 움직인다 야 어? <웃음> 싫어해 야, 야 그럴 필요가 없었다 <웃음> 어떤지 조용히 해이 당근아 뭐라고? 당근 골등 골등 당근이라 꼴등 해에제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뭐이 4등아 야 거기다 올려봐봐 기름통 떨어졌는데 뭐하나 이거, 이, 이것도 움직일 수 있잖아. 아니, 당근. 아니, 아니 그쪽으로 뭐. 가면 안 되지. 아, 근데 이 기름통을 버려야 하는데. 야, 이거 끼우는 거, 위에. 어디에? 파이프. 파이프? 어, 이거, 니네 머리, 나 끼우고. 어디, 어디 끼우냐고. 니 머리 끼우고 싶다. 나... 잠깐만. 자 그러면 가스 배출 야이 가스... 기름통 어디다 쓰네 가스 배출 뭐야 이거 기름통? 어 어디 쓰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시소가 왜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시소 끝자락에 타고 있는 거 아닐까 응 그거 타고 날아오르라고 그런 걸 수도 있다 이거 이 기름통을 떨어뜨려서 리스폰시키자 응 음,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옆에 있었어 당근 도와 없어 저 꼴등 녀석도움이안 되는군 꼴등녀석 내가 흔들게 먹는 어. 됐다 떨궜다. 됐다. 나도 떨어졌다. 너저저 밟고 있어 봐봐. 어 뭐야? 아, 아닌데 요로 굴러가는데가. 아 굴러가면 뭐지? 이 벽이 깨진다. 아 그런 구조였어? 어, 전그래궁이다 같이 올리면 빠르지. 야 어디가는데? <웃음> 앞으로 밟고 있다 이거. 잘미어봐봐 뭐? 이 도움 안된 녀석 이재우다니 같이 아, 아, 야 그럼 네? 저 기름통 치면 빨리 옆으로 비켜줘야 된다 아 뭐야? 뭐... 아 당근 되는... 녀석 아니 아니 진짜 어, 아 아니. 아니, 드럼통 떨고봐봐 당근이 아이 나 그걸 밸런스가 안 맞는다 놓고 아이 드럼통을 떨고라고 이 당근아 아! 하고 있잖아 회전시키잖아 임마 아이 당근 당근 이 열심히 해. <웃음> 아이 당근이 일을 안 한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민성 그렇지 그렇지 걸렸다 걸렸잖아 걸렸다. 이 당근아 <웃음> 당근 구박한데 당근에 구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근이지 아이 밀어서 떨고라니까 밀어 밀어 네 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탈락아 됐다 나는 안 떨어졌다 덥고 나와있어 봐봐 으아,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아, 덕고 나와 있어야 된다. 당근, 저거 많이 <웃음> 떨어뜨려. 고바 <웃음> 간다. 나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어, 이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길 생긴다, 야. 파이프 들고, 저거, 저기로 가서 꼽, 꼽고. 아,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리스폰 되면, 리스폰 되면 바로 비켜야 한다, 이거. 어. 어. 간다. 쾅, 실패. 어, 안 부서졌나. 아, 다른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러면 이걸로 깰래. <웃음> 들어. <웃음> 야, 그럼 그와. 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웃음> 하나? 렸는데 예, 아, 잠깐만, 드. 드럼통을 밟고 가면 되겠구나. 어, 위, 위에 그리는데? 아. 니 어. 그래, 아니지. 아잇! 이... 아! 집에. 아, 낙은. 땅은... 야, 누가 저 가스 파이프 좀 올려줄 사람 있나? 필요하네, 요 어. 아, 필요하네. 누가 가스 배출한다. 파이프, 각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일단 내가 이거 열게 어 열었으면 되는데 가자 들자 가자 끼우자 끼우자 아니 반대받다 나와 임마 참... <웃음> 나오고 있잖아 어, 하, 하나 더 필요한데? 그럼 하나 더 찾아와 아야문 닫자 문 됐다, 됐다 완벽하다 아이꾸만 아이 그거왜 풀어 <웃음> 우리가 나갈 길이 없다 안나와면 된다. 어, 뭐야, 이거, 어, 빼지네, 이거? 야, 이거 빼, 빠지, 빼지네, 다른 것도. 야, 비켜봐봐. 그걸, 오른쪽에 끼워라. 그럴까? 어. 아래로 끼워봐봐. 오, 자. 아이, 밀지 마, 임마. 왜 거기 있어, 나와? 그래, 임마. 이 당근 녀석. 또 당근 구박 받는다. 아니 근데 그그 그, 그거 빼면 어? 의미가 없잖아 됐다 문 열어 임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이 아니 아니 아니 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건 문안열아가아넌 거기서 평생 살아 임마 가스 배출했나 됐네 나 <웃음> 통과다 나문 닫아 아, 아 저장돼가지고 안됐치우 안 던져 <웃음> 이 자식.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거지 지겹 그러게 <웃음> 이 당근이 떨어질 때까지 도구나 도와줄 생각 없나 어? <웃음> <웃음> 나와 아니다, 덕구니 네 혼자라도 하고 있어라. 난 떨어져서 그냥 갈게. 둥.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뭐, 컨트롤 주절하는거 뭐? 있나? 파이프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건 뭐. 그런 게. 파이프가 하나 필요한데, 저 위에. 이 당근 녀석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 생각이니요 당근은 탈락입니다. 아, 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 이직히뜻로 맞는 것 같지. 이건 뭐지? 그, 그거, 그 돌려봐봐. 돌려가지고 기름통, 아! 통 굴리면, 아. 뭐야, 뭐해. <웃음> 뭐해, 뭐해. 기름통 굴려봐, 구겨봐, 굴려봐봐. 으악 떨어졌다. 안 가지네, 기름통. 이 당근아 너때문에 기름통만 떨어졌잖아 와 내가 잘못은 아는 같은데 니 잘못이다 이제 기름통 한번 밀어볼게 일단 난니 네 한번 밀어보자 안 떨어지 야, 야 이거 밑에 이거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님? 봐봐 밑, 밑에 아, 이거 아 근데 여기 봉이 꼽혀있는데 아닌데 아, 밑에 아 밑에 응, 이거 움직이는거 같기도 하고 응 아니야 야 그냥 그 위에서 밀어봐 내가 저걸 잡아볼게 한번 기름통 이 통을? 어. 자꾸 너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이거 그럴 수도 있지. 빠르게 밀어봐, 빠르게. 어, 빠르게 잡다이 정도면. 으아아아아아아! 다. 정확하게 털어주네. 실패했다. 이성이뭐안 나왔다. 쟤는 꼴등이거든. 어? 밀어 꼴등. 야, 그거 잡으면 안 되지. 아, 왜 그래, 거기로..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래 나 여기 끼어다다왜 그러고... 그래, 그렇게 그렇게 빨리 밀어 임마 이 당근 녀석 아, 밀고 있잖아 잔소리 엄청 많이 한다 나 오늘은 당근의 날 우리들 저러고 가려나? 어 끌고 가 임마 가고 있잖아 어? 다, 당근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한다 야뭐 뭐해? 니 뭐일... 뭐야 이거 위치 왜이래 이거 회1 1 이래 1회 11회 이1회 11회 11회 11회 1 때문이다 회 11회 1이회1이다이1회 11회 11회 1 1이1당회라1회당당라 11회 당1아 11회 11회 11회 1 1 아.. 이건 인정하자 개... 양심적으로 재밌었대 <웃음> <웃음> 어. 어.. 어.. 위에서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안된다 어. 아니 왜 당근 요 밑에서 그러고 있냐고 따다따다따다 이게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러네. 안 돼. 드럼통, 안 돼. 일로 와. 그쪽, 그냥 굴러가면 떨어진다, 씨발. 그렇게 열심히 떨렸는데. 야. 됐다. 맞다. 굴러서 미리 다시 굴려. 여기다 또 와봐. 아, 너, 너 먹였는데? 조용히 해, 임마. 요 위에 올라가 볼까? 아, 비켜! 이 단계. 얼른 올라가 봐봐. 내가 몸으로 이 드롭터 못 굴러가게 막. 뭐 없다, 위에. 어, 어아뭐 어, 떨어진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어, 파이프, 어. 파 가자, 들고 가자. 파이프 떨어졌으니 당근도 떨어져볼까 한번 무빙.. 아.. 눈 못했다 나 뿌링이 녀석 야 잡지마! 파이프 아박 잡지마라고 놓아 놓아버리기 전에 <웃음> 로아어로아어로았어 파이프 놓았어 그거나 잡아 너아 버려졌다 어, 거기다 끼우면 그냥 봐도 된다. 됐다. 그 다음에 그 당겨 봐봐. <웃음> 넌 입구가 있는데도 못 가니 <웃음> 뭐야? 이가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가가거 이거, 이거, 이거 떡국 <웃음> <덮고. 놀람> 빨리 가라. 니네 먼저 가 있어. 난얘못 간다. 얘는. 너 가고 싶지. 어. 아. 떨어져.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당근. 뭐야? <주제> 이기 화석용 좀 태우는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당겨야 된다 음, 야, 야 이거 창문에 뭐 있다 창문 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그래 이 당근아 뭐라고? 맞는 말에 반박이 못하겠네? 어 여기 석탄 태워야 되는데 점프 못했다 어? 야주프통프 주름통 인데 어딘가에? 아이 한... 당근 녀석이 아이... 말이 심하네 아... 가 심해. 아! 소탄이랑 떨어졌잖아 이, 이 당근 예, 때문에 그래 이 당근 꼴등 아 아. 이 죽어도 어딘지? 4등 할놈 아... <웃음> <웃음> 말, 말 너무 심 진짜...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심 <웃음> 당근 구박한다 으악 이거... 김주기야되잖 않나? 아, 씨, 또, 클릭 씹혀서, 못가 아, 왜안 움직여, 당근아. 혼났다. 떨어진다. 아, 씨, 이걸 내 머리 위로 옮겨서. <웃음> 니까 그러니까 저, 어떻게 당근... 올라가는 거야? 그래, 이 당근 녀석이. 뭐라고? 그 잡지 마. 아. 안 잡았어. 이 당근아. 자꾸 뭘, 근데, 거기서? 올라가고 있다. <웃음> 여기 잖아 누와봐도 올라가잖아 어 어. 잠깐만 아 여기 막대가 있다 아 찾았다 횃불 어? 만드는 거네 아니 네 먼저 가지 말라고요 이 막대 들고 가아 제발 아 이거 좀 음, 이게, 이게 떨어버리네아 야야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해줘 아! <웃음> <웃음> 뭐냐네가 <웃음> 만들어 놓은 짓이이게왜나 어? 여기에 들어오냐? 얘좀 내려줘, 이기 뭐야 저꼬리까지 내려주셈 여기 밟으면 내려간다 그렇지한 <웃음> 한 맞고 들졌네 잠깐만, 나, 나 먼저 갈게 내..내가 저기 들어가야지 될것 같은데 됐다 뭐 있나? 뭐 없는데 여기? 너도 없어 이 당근아 아 어, 나.. 어나 여기 창문에 뭐가.. 어? 이쪽 이쪽 길 있다 여기 아니 저기 석탄 태워야 된다고 태워야 됨? 아 지금 떨어졌다 지금 독구샷체가내 <웃음> 머리 위에 떨어져서 떨어졌다 <웃음> <나는>. <웃음> 어어 <웃음> 어, 상관없다. 아야.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어 됐다. 불 피었다. 문 닫았고. 일단 하나 성공. 중앙 저 저쪽 가보면 음. 오. 오. 가 보면 저쪽에 그릴 걸은 창문 넘어 당근은 거기 가 떡 어, 난데 당근은 없나? 떡 떠라 떡 떠라 로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면라 떠라 떠라 면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안 되면 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라 떠라 떠라 라 떠라 떠라 라라 떠라 떠라 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어라 떠라 나무은 열어 놓을 테니까 뚝딱 알어라아라 뚝딱 알아라 뚝딱 알아라 뚝로가아되네딱 알아라 뚝아라 뚝딱 알아라 이딱아라라 뚝딱 아라아아 이쪽으로 다시 가야 돼. 못 가잖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뚜당뚜뚜뚜뚜뚜리뚜뚜라라라라라뚜뚜뚜뚜라라라라뚜뚜뚜라 어시 씨발 와아 나아오크클릭또 씹혔어 지멋대로 씹혔어 난저 4등 녀석 때문에 아씨또 또다시 해야돼 극혐이네 이거 마우스 개병신이 있잖아 어나 여기로 가볼까 아저 아니, 아니 거기 뭐갈수 있음? 너무 작지 않나? 거기구가 뭐 작아 임마 아또 오크 클릭 또 씹혔어. 켜면이 진짜 이래. 필요 없을 땐 켜지고 이 씨봐. 아 올라가라. 아니 당근아. <웃음> 배고프다. 간데 아무것도 없으면 당근 잘못이다. <웃음> 아, 그 약간 그거 아닌가? 초코 쇼코라, 초코실 것같네 초코.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건 꼴등이다. 어, 넘어왔다. 아닌데. 갔. 음, 넘어간다. 넘어갔네. 넘어갔는데 어. 덕구 여기 쇼컷인데 음? 넘어왔는데 쇼컷이더라 맞대 쇼컷이래 어 당근아 뭐 그러면 저장했어? 어 저장했어 어, 저장했... 근데 미션 있거든 이거 기중기 그거 운행하지 말고 저까지 넘어가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이거 작동시키지 말아봐봐 저거 저 기계 작동시키지 마아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텅! <웃음> <웃음> 그러고 가야 음. 아, 맞네, 그러고 가야되네. 기존기 작동시키고 가... 싶다. 저거 깨고, 깨고 작동시키라 해라. 저 관람차까지만 가면 된다. 야, 근데 가기 좀 어렵다, 생각보다. 어. 그래서 도중까지지 임마. 아니면 이걸 마구 흔들어볼까? 응, 음, 흔들어가지고 관동으로. 아니면... 야 흔들면 안될거 같은데 도고 떨어졌다 도고아 맞네 방금 떨어졌다 가기가 되 힘들다 이거 미끄러져서 아야이게 어... 너무 흔들게해 너무 흔들기에는 무겁다 흔들기에는 아 알겠다 했는데, 저 가스 나온다 이거 저기서 어디 여기 니네 옆에서 저거 어어어 어, 어. 회전 가능하거든. 내가 이걸 들고 근데... 가볼게. 어. 이거 이걸로... 작동시키는 거 아니야? 닌가 그걸로 미는 거 같다. 어. 어. 어.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쭉 걸어오면 될걸. 이기 걸어오고 이걸 여기다 끼워. 근데 그러면 이건 작동시킨 거 아닌가? 아닌가?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야, 저거 두 개도 끼워봐봐. 파이프 두개 빠졌다. 어디? 요거랑, 아, 덕구, 아, 덕구 비켜. 됐어. <웃음> <웃음> 아, 맞네. 이거 빠졌네. 이게 빠졌다. 이게 파이프 하니니까 파이프를 여기다 끼워봐봐. 나 이거 미리 올라가 있을게.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아 잠깐만 떨어졌다 아이고 떨어졌네 자꾸 얘가 미끌린다 어야어어 뭔지가 아아 뭐야 자, 스포 맞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잡고 야 그거 돌려봐봐 가스 나오는 거를 그럼 이게 밀어질 거임 안 돌아간다 이거 돌리면 부서진다 <웃음> 아 이거 미리 돌리면 한 번만 해봐. 내가, 아, 내가 갔다 올게. 그럼 나 이거 드럼통 쓸일 있는 거 아니? 대기 타고 있어 볼게. 어려운데, 가자. 그래서 도전가지에 있는 듯. 도전해줄 겁니다. 뭐 끼워야 되나? 어 끼워 아 끼워 임마 야저저 저 끼워놓은 걸또 뽑고 있다 저거 역시 <웃음> <예우 씨> 당근스럽다 <웃음> 그래 센스도 꼴등이다 끼우고 <웃음> 돌려봐 그거를 회전시켜봐봐 중간에 파이프를 어 요쪽 방향으로 안 들어올려지나 혹시? 한번 해봐 안 되지? 안돼 안돼 부서짐 그럼 일단 다시 끼워봐봐 어떻게 쓰는거지 저거를 아이어안 아, 끼웠죠 그걸 작동 안하고 대갈람차까지 갈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략을 볼까 음.. 바로 될것 같은데 좀... 반동으로 하기엔 저게 너무 무거워 해볼까? 반동으로 되는지 뭐... 해볼까? 반동으로? 어, 해보긴 뭐... 해보시 해보려고 했는데 너 무겁더라. 그네가 꼴등이라서 그런 거고. 어? 뭐야? 야, 어, 판자극기. 판자극기. 뭐야? <웃음> 뭐 했냐? 뭐지? 판자극기. 누라, 판자극기 뭐... 왜깨졌 누가 뭐했 뭐 했어? 판자극기엄마지 어! 야 누가 대관람차에 도착해서 판자국이 깨졌는데? 어? 어. 난 도착은 안 했는데 버그.. 아 버그로 깨졌다 야 버그로 깨졌다 야 애플 없는거 아님? 잠깐만 진짜 깨졌는지 확인 좀 해볼까? 어, 진짜 깨졌다 야어 깨졌다 깨졌음 버그로 깨졌네 이게 야 버그로 깨졌다 기준기 어... 이제 막 움직여 저거 아.. 내가 어떻게 깬지 않 아나? 가 여기 여기 어. 와봐 내인는데 와봐 어디 있지? 기중기 밑에 보면은 드럼통 인데있다이그 사이에 내가 유리 하나 깼 거기로 와보세요 아 맞네 맞다 유리 깨졌지? 이거 아 맞네? 머리가 똑똑하네 야 아, 저걸 맞네. 깬 다음에 이거를 갖다 대고 그냥 점프해서 떨어졌을 뿐인데 그걸로 깨지 고아 맞네 와. 아, 그, 아 그래서 반짝옥기구나 <웃음> 이름이 아, 그래서 판자국기구나 이름이 맞네. 그렇 그렇겠네. 너 뭔데 뭐 어, 잠만? 당근 당근 탈난. <웃음> 이런식으로 추락해서 이런식으로 추락해서 그게 됐거든. 야, 그럼 저 판자 다시 언네로냐? 어, 어, 저 맞잖아, 맞저더 가자. 다시 쓰면 된다 그래, 저 당근 때문에 이걸 다시 구가야 돼. 받쳐줘 유리 조각 하나 구했다. <웃음> 아, 유리 조각. 맞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 판자 걷기였네. 도중하지 이름 볼게 다음부터. 이름에 떡밥이 있었어. 아! <웃음> 괜찮아. 판자는 멀쩡하다. 아 다행이다. 아. 야저 드럼통 못 옮기나? 드럼통 왜? 너무. 드럼통을 거. 옮겨서 저 판자를 받치고 싶은데. 너무 크다. 내가 밟고 있을게. 대신에 파이프 갖고 왔다. <웃음> 근데 이건 너무 가벼워, 근포 어. 로 가봐, 가봐. 어, 가봐, 앞에 팔꼽 찔게. 어, 잠깐만, 이거 좀더 앞으로 당기자. 어, 됐 좀, 됐 좀. 아! 뭐해?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떨어져버렸다. 내가 가볼까. 아 어, 가보자 밟고 있어 아 잠깐만 네. 미끄러.. 미끌... 어, 유리 밟고 미끄러진다 유리를 일단 떨어뜨려 놓자 야점프를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이거 일단 밟고 있어가지고 내가 미끄러진다 얘가 오! 야 아, 드럼통! 아, 하지마 이 꼴등아 <웃음> 오 드럼통! 드럼통! 야, <웃음> 움직이지 말아봐. 드론트 끌고 왔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기어이 하고 말아 봉치워, 임마. 아, 야, 기꺼이 이거, 닭당근이 이래 놨다. <웃음> 원래 시스템 이거? 야, 그거 세울 수 있나? 안 세워. 거... 어, 어, 아, 그래, 그래, 그렇게라도 해봐. 어, 끌어간다. 아, 내가 이거 자작고 있을게, 덕고 환자를 환자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저쪽에서 안쪽으로 끌고 있다 요렇게 요렇게 8로 됐다 어 됐다 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됐다 아 <웃음> 저 당근이 다 망쳤다, 저거는. 당근 잘못이다. 아, 아이, 그... 아, 이거. 아, 야, 다행이다. 드럼통은 안 떨어졌다. <웃음> 아니, 드럼통은 내가. 까차안 떨어질 거면 니가 떨어져, 임마. <웃음> 아이, 뭘, 뭐든지 왜 날, 못이시네 어, 뭐든지 다니 네 잘못이다, 이제부터. 아. <웃음> 어... 이제부터 못. 문... 안 돼, 꼈어. <웃음> <웃음> 당, 당근 때문에 일이 꼬여 버렸다. 당근 잠이. 어 뭐야? 야, 야내손 하나 뒤로 갔다. 씨바 자꾸 안 한다. 아이, 밀어, 이거. 아야 나 이쪽으로 가면 된다. 아, 야 나... 그쪽 말고 이쪽으로 시바. 살짝 아, 뒤로 밀 줘. 됐다. 아이 당근아 뭐 하는 거야 너? 일단 내가 드렁 좀잘 잡고 있을게. 이거 떨어지면 좀 곤란하다. 판자는 괜찮은데. 판자는 다시 갖고 오면 되는데. 야, 덕후 됐나? 아, 안돼! 아, 아! 아, 미친! 아, 아 당근! 아, 다, 야, 덕후나 그냥. 미련을 버려. 야, 니도 당근을 봐봐. 어, 어 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 야, 야, 당근을 격리시키는 다음에 우리 둘이서 해야 될것 같아. <웃음> 아, 쟤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웃음> 컴퓨터에 렉 걸리는 녀석. 존재 만으로 컴퓨터 렉을 먹는다 지금 뭐라고 만수만네 <웃음> 기거 <말씀한대, 이건. 웃음> 당근 그건, 그건 당근 보안 강도가 야 올라와봐 올라와, 올라와 올려봐봐 그거 야안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질걸? 어? 어어어 어, 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당근 잘했어 아 이번엔 도움이 됐다 유일히 잘한 일이다 아 비켜봐 <웃음> 야 안 닿는다. 야, 다음. 야, 아시 어, 어! 아, <웃음> <웃음> 어, 씨, 아하. 야, 누구 부활하면서 파이프 쳐서 갖다 버렸나? <웃음> <웃음> 어, 내가 버렸다. 짜증나서 <웃음> 버렸다. 안 된다. 어? 아, 너무 안 닿는다. 아,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 아 음? 당근 <웃음> 아야 야야야야야 야, 야. 저희 몸이 혈압 오른다 덕구 아야 드럼통 리스폰 된다 안돼 덕구의 노력이 물거품이네 내... 물거품 아야 아깐내달린적안했다 야야 판자로 뜯고 이제 판자까지 갖다 버렸네 이제 어야 이걸 이렇게 들고 있자 안돼 넘어뜨리면 안 된다 판자 갖고 와서 넘어뜨려야 한다 그래 그래 그래 됐다 됐다 됐다 판자 판자 판자, 판자, 판자, 판자. 판자, 판자. 이걸 약간 뒤로 밀게. 판자 판자 파우스트. 판자는 독구가 미는 걸로. 판자 파우스트. 아 근데 방금 디코 누가 들어온 거야? 방금. 누가 알겠나 어? 방금. 방금 누구였지? 하. 신난? 신난 누구야? 어? 신난, 신난. 누군가 영안인가 몰라. 빨리 빨리 일단 달아. 판자를 달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유리 쪽아 먼저 버려야 한다. 같이 버리자. 당근도. 유리야. 버릴까? 당근도 버릴까. 어, 저 치킨도 하나 버려봐. 야. 뭐랑 떨어져 상관없어. 너만 버리면 돼 임마. 이 새끼가 이냐. 이 꼴등한 꼴, 조용히 꼴등이나지. 당근한테 막 심한 말 하는데. 말 너무 심. 어. 덮고덮고고 이거 살짝, 요렇게, 요거 살짝 들면, 이게 올라가거든. 그거 좀 밟아 봐봐. 와, 와, 와, 와. 됐다, 됐다, 됐다. 오, 오, 완성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쓰러진다. 아니다, 당근이 없어서 안 쓰러진다, 절대로. 됐다, 완성이다. 다시. 덮고 가라. 와. 아 뚫었, 뚫었, 뚫 아니 점프를 안 됐다 점프하면 한 번에 올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다 떨어진다 당근은 저거 출입 금지다 우리 성공할 때까지 금지다 오지 <웃음> 마라 야 우리 넘어가면 네가 저거 떨어뜨리지 말할지 상관안 할게 <웃음> 당근 출입 금지 래 개 <웃음> 너무해 진짜. 뭐, 아니 뭐해, 뭐해. 우리가 이거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알아? 덮고 먼저 가라. 아 잡지 마. 이 새끼 뭔데? 아야 도름성 떨어질 뻔했다. 아. <웃음> 저 녀석 있는 것만 해도 도움이 안 돼.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웃음> 난 아무데도 못 간다, 지금. <웃음> 아, 진짜 개꿀지. <웃음> 아, 당근 출입 금지제. 어, 개, 개는 출입 금지. 아, 그냥 당근 이 서버에 출입 금지 시켰 것 <웃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안 뚜루뚜루 뚜루뚜루 <웃음> <웃음> 어. 아, 잡는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고뚜뚜 나 아니 오른손 씨발 작동 안해 왜왜잘 잡고 있다가 또 녹아버려 씨발 저거 같아야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 앞으로 음, 판자를 좀더 앞으로 당겨 길 음. 뭐야 에코 뭐야 방금 아, 근데 이거 잘못 당기면 드롱통 희생당할 것 같아. <웃음> 존나 무섭다. <무서웠다>. 뭔데? 아! <웃음> 아, 또, 씨, 마우스 작동 안 해서, 씨발. 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 안 잡았어, 씨발. 그가... 야, 나 여기 좀 걸릴 것 같다. 어. 아... <웃음> 벌써 그만큼 올라오긴 했네. 야! 아! 왜, 박민성이 떨궜나? 아, 떨굴 뻔했다. 씨발, 시소놀이 하고 있던데, <웃음> 때려, 저거, 저거, 그냥, 옵세, 제거해. <웃음> 야 박민성이 휴방해도 되나? <웃음> 아, 해다이분도면 와, 아, 진짜, 이거, 뭐하다, 아, 군대로 세는데 문제하다, 문제야. <웃음> 아. 만 하면, 사고 친다, 당근. <웃음> 다순 사고가 아니었다 이거는 <웃음> 대형사고도 대용사고 대형 아니 하지마라고 시씨 당근지 진짜 그란돈 찾아갈 뻔했다넌 주방이다 <웃음> 일로와 넌 주방이다, 일로 와. 넌 주방이다. <웃음> 제명시켜 난 보고싶은데 이거 하고 나랑 못보고 있다 <웃음> 아, 떨어지는 거잘 봤다. 네?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뚜루뚜뚜루뚜뚜뚜뚜뚜, 따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실패했다. 아, 아 엎어졌다. 나 잡아도 되는데, 잡고 나서 빨리 옆에 벽좀 잡아줘. 니도 <웃음> <웃음> 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나. 아이씨, 당근새끼 계속 나 잡고 있다. 아이 판자를 좀더 옆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될것 같다 오 옮겨졌다 조금만 오오아 허허허 어, 어, 어. 아씨 옮기다가 나를 다날라갈뻔 덥구나 벌써 여기까지다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뚜루뚜루 뚜 따라라 오호호 <웃음> 아씨 오른쪽 또 씹혔어 저거 같은데 어, 아니 씨 누를때마다 맨날 씹혀가지고 점프를 못해 점프도 매달리지를 못해 어떻게아 진짜 오른쪽 마우스 이거 진짜 상태 안좋다 괜찮다 쟤는 오른쪽 마우스 상태 안좋아도 어? 사람이... 어? 왔네? 야나한 번에 왔다 야, 왔나? 그냥... 아시간나 4분 동안 뭐하고 있었던거야 <웃음> 아, 아 좀... 씨, 오른쪽, 오른쪽이 계속 막 간다. 아, 맞다. 아, 저, 위로 못뭐 올라간다. 아, 람차세번 타라는데. 연속해서. 연속해서 타라고. 어. 아, 비켜, 당근. <웃음> 또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네, 저기 뭐든지. 뭐든지 다니 네 잘못이다, 이제부터. 야, 이거. 파이프가 뭐가 위에. 뭐가 필요한데? 필요한데? 파이... 파이프 이거 밑에 끼우면 돼. 내가 다시 도전해볼게 작동한다 어? 야 된다 된다 된다 제가. 아 이거 세 바퀴 타라는데 아 뭔데? <웃음> 으아야저 꼭대기에 그거 있는데? 파이프, 꼭대기에 파이프 있다 어 파이프 있다 나 이거 연속해서 하나 세 바퀴 <웃음> 타고 갈게 파이프다! 어? 이제 어지럽습니다. 어, 가, 어, 완료. 어, 됐다. 다, 다 같이 깨지나? 어. 파이프 주웠다! 난 이거 계속 탈래. 나도 탈래. <웃음> 으 파이프 어디 갔노?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진짜 십... 여기, 여기 진짜 파이프 여, 기 여, 기 여. 기 있다. 좋았어. 야, 나도 돌아갔다. <웃음> 나도 돌아갔었다. 어디야 꼽, 지 이걸. 일단 이것좀 빼야 한다. 뽑고. 아 여기다 이래 꼽으면 되겠네 아니다 아니다 얘가 여기로 가도록 꼽아야 된다 어맞야 이거 꼽는거 도와줄 사람 당근 빼고 응, 당근 빼면 나밖에 없다 <웃음> 당근 당근 말썽 피운다 어 됐다 어 꼽았다 근데 이거 휘어지는건 못있지 아야 여기 네. 위에 있다 퓨진 거 위에 있다. <웃음> 당근 넣은 제고기가 니 됐다 올라가.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볼까? 아니 그 그걸, 그걸 좀이쪽으로 옮겨 봐 봐. 됐 이거 잡을게. 잡았나? 아, 내가 이걸 빨리 잡아 가지고 저렇게 해서 넘어갈게. 아, 밑으로. 다시 와. 내가 넘어. 잡았나? 스스로 이렇게. 됐다. 왔다. 밑으로 내려라 으앗 야야내손 끼웠다 여기 아, 어 반대다 이거 반대다 이렇게 해서 어 끼웠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밟아 밟아 위에서 아야 빠졌다 빠졌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돌리면 거기를 잡아줘. 오케이. 여기를 잡고. 꼽아졌나요? 아니요. 뒤집어질 위기다 우리.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어, 됐다. 꼽았다. 오. 제도 돌아간다. 뭐 가스 실을 넣었는데. 아, 아초다 빠는데. <웃음> 나 떨어졌다. 뭐야? 저건 나간다. 출발해. 어어. <웃음> 뭐야, 저거 출발했다. 어? <웃음> <웃음> <웃음> <어디> 가네, <웃음> 뭔데 저거? 야, 여기 철근도 있는데. 나 부서졌네. 이 철근 들고 갈래. 여기 뭐야 하... 야, 이거 탈출구 있다. 여기가 떨어지는 데가 본데. 아 떨어지지 마봐, 잠만 도중까지 그뭐 하나 더 있나 보자, 탈출구에서. 야, 사다리 부서라는데. 사다리? 사다리? 우와! 사다리 못 봤는데? 못 봤어. <웃음> 아하. 나못 봤어. 사다리? 사다리 하나 잡아봐봐. 응, 어, 지금, 보고 있을게. 어, 어. 어딘가에 사, 있는 사다리를 부숴라는데 스팀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실판대 거기, 거기 있지 않을까? 가볼까? 우리가 아까 식판대 그쪽에 있을거야 아마 여기 없어가지고 어... 저 높은데 있겠다 사다리 부수고 갈까? 아니다 못 부순다 야가슈어못 건너간다 그냥 떨어지죠 떨어집시다 사다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못본데 그쪽에 있을 거. 떨어져. 야... 어 뭐야? 깼다 깼다 일부러 깼다 반대쪽으로 아... 넘어갈 길이 없어 다, <웃음> 다 깼는데? 정규아 정규메 다깬거있는아 하나 더 있다 얼음 아, 하나 남아지 않나? 얼음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어악 떨어진다 얼음 <웃음> 뭔... 어름이...